미술랭 그럼 제가 지금 천 1,600원을 벌써 썼네요? 헐 이거 <웃음> 하나만 살까 <잘> 치지? <웃음> 얼마 남았어요? 아킴? 3,100원 남았어요 네. 3,100원? 너무 우울한 표정인데? 어, 3,100원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사실 지금 배가 좀 배가 고파가지고 <웃음> 만 원밖에 없어서. <웃음> <오케이> <웃음> 볶음 진짬뽕이랑 네 짜잔. 우와. 여기 무슨 바베큐바? 이 마, 떡갈비 같은 맛이에요. 이건 대장부라는 소주인데요. 무슨 정통 증류식 소주래요. 소주 먹으면 끝에 막크 그 약간 그 이상한 거 있잖아요. 그건 없어요. 근데 더 써요, 세요. 음... 깔끔한데 세다. 어. 자, 짜, 짜, 기. 향 이거 나왔 향기롭고 되게 부드러워요. 다음에 빨리 그걸 먹어줘야 돼요. 어치즈 어, 잭팟. 잘 먹었습니다. <웃음> <맞아>, 바로. <웃음> 음, 음. 어, 맛있어. 떡갈비 좋은 선택이에요 아하! <웃음> 돈이 없어서 좋은 <한> 선택이지만 <웃음> 잘 맞았다 300원 오바한 <웃음> 원래 인생은 반칙의 연속이에요 <웃음> 맵단 맵단 불향이 나는 것 같아 응, 내가, 응, 응. 내가 모르겠지만 불향이 나는 것 같아 응, 응, 응. 어, 그리고 저 떡갈비랑 치즈니까 소스랑 어울리는데요? 있 <웃음> 해자 해자. 뭔가 해자 해자 하다 할때 아. 영어 잡아. <웃음> <웃음> 해자 해자 해자. 해자. 영어 코드 준비왔어요내 <웃음> 돈이 없을 때 쓰는 영어식 표현. Broke. 음. 하산. I don't have money. I don't have money. I'm poor. 이제 I'm penniless. I'm skint. skint? I'm skint. 피부밖에 없다고? <웃음> 거짓 밖에 남지 <웃음> 않네 <않아>. 비웁시다 <웃음> yeah. yeah. 이제는 네. 이제 두번째 <웃음> 버거 위큰데 <위크인데>, 아 그래요? <웃음> 근데 버거를 먹으니까 술은 좀 건강하게 먹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<웃음> 합리화. <웃음> 네. 논리 없음. 이거는 뭐 왕소나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. 그 아이싱 이거 먹어보고 싶습니다. 그러면 먹어보겠습니다. 먹어보겠습니다. 짜자. 어 되게 웰빙 맛나지 않아요 향이? 마이삼. 어, 한약 맛나요? 약주입니다 어, 여러분. 약주. 어, 약주. 약주. 근데 되게 이거는 한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 소리네요. 건강한 척한 저... 술. 소리 <웃음> 엄청 건강했어. 아니야? 건강한 <웃음> 척. <웃음> 척. <웃음> 척. <웃음> 네, 어르신한테 권하기 좋은 한국의 약. 맛. 약주예요. 이러면서 권하기 <웃음> 좋은 되게 네, 불고기 <웃음> 먹고 버거 없이나. 어머 우어 이야채라고 하나 없는. 음음음 <웃음> <웃음> 음. 음. 음. <웃음> 버거야 맛있어. <웃음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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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조건 무서워요 너무 왜 무서워요? 너무 불량식품이야? 이게 왜! <웃음> 어. 제일 잘먹는거예요 <웃음> 제일 많이 먹었어 <웃음> 제일 먹방 잘했는데요 <웃음> 이거 진짜 소라같이 생겼어 소라 소라 역시 소라. 왕소라 어. 좀잘 어울리는 것 같아 베렇게주랑가능한데 응. 응. 약간 바나는 느낌이 안 드네요. 되게 좋아요. 어. 여기가 지금 되게 좋아. 아, 좋아. 아, 진짜. 강이네요. 요번에는 <웃음> <웃음> 아이싱이라는 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다 프로예요, 아이싱이. 짠! 짠! 아, 음료수네요. 막걸리 아... 맛에 자몽 맛이 섞가 된 어떤 그냥 음료수. 근데 왜 마셔? 술맛이 안 나는데? 근데 이게 이게 먹다 보면 맛이 또 이것만 또 맛이다 보면 취해요. 취해요. 사람이 갑니다. 이빛같 <놀람> 저는 일단 섞어먹는게 목적이었어요 다양한 음료수와 목적이 <웃음> <웃음> 섞기 좋은 술이잖아요. 그래서 참이슬 클래식을 골랐고요 제가 되게 더워서 맥주를 마시고 싶어서 캐슬을 또 황도 레시피 <웃음> 모카 라떼입니다. 그리고 포도 봉몽 네 봉몽부터 시작 네. 좋아요. 봉몽주 짠, 짠. 아, 먹기 전부터, 마시기 전부터 단 향이 그 맞아 맞아 맞아. 봉의 향이 이렇게 맛이지 고래밥 저 어렸을 때 고래밥만 먹었어요 맞아 아 저도 고래밥 진짜 좋아했어 너무 좋아했어 그 여기 마다 다 미션이 있었어 맞아, 맞아. 응. 슬링 그림 찾기 이런 거반 응. 거의 1대1인데? 응. 전 1대1을 타주셨네요 아 감사합니다 응. 아 황도 황도 황도에 타먹으면 괜찮아요 어 이거를 황도랑 쉐이킷 진짜 <웃음> 주르륵 할수 있으니까 오우. 자 이거를 퐁당 퐁당 짠짠 어우 달아 어. 진짜 달아요 어 커피랑 맥주랑 소주랑 섞으면 이상할까요? 에왜 <웃음> 더치 맥주 마시잖아요 오 어, 일리가 있네요? 맥주랑 커피를, 커피를 먹어야지 조금이니까 약간은 좀 별론데 <웃음> 이게 뭔 맛이죠 이게? 맥주 맛은 잘 안나고 내비이 물에 많이 희석해서 마시는 맛이에요 이상해 어 그러나 저는 평균해 하나 둘 짠!